어디 가? 어디 가? 커피 가 커피 밖에 가왜 가? 가? 미안 <웃음> 커피 마시고 공부해 <웃음> 오늘기 밖고 왜? 왜? 안 아, 이거, 나 뭐, 뭐, 뭐, 뭐, 뭐, 아 나이스 아메리카노. 조금, 얘가 자리가 불편해. 오케이. No, no, no, no, no, n 됐고. 자. 그만네 지주, 지주 나는 좋아.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? <웃음> 이렇게 해 봐. 이렇게 해 봐. 맞아 여기 힘들 어. 조금 높은 테이블도 있거든. 다 사람들 앉아 있어. 여기 저 테이블 조금 높아. 여기. 저기도 비슷할 걸? 우리 저길로 가자. 어 그래? 응. 아. 응? 몇 대? 뭐라고? 그냥 전명이 그거 맞아? 응? 맞말야 돼. 그래 야, 이거, 또또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는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근데 오늘 책살 때만 쓰면 돼. 응. 살 거야? 아니. 갈 거야? 맞아. 음 <웃음> 읽으면 이해 못하잖아. 이 중립 중립 중립 중립 어 개정판인거야 개정판 최신판 개정판 땡땡땡땡땡땡만 눌러주시면 되땡땡땡 가입하셔서 싶품으로 네. 4,480원 할인 되셨고요. 네.